가고 싶은데 부루마블게임이랄까?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떠나고 싶은 자를 위한 게임 떠나려면 주사위를 던져라 더블! 웰컴 투 부사! 고! 이번, 이번 내리실, 곳은 내리실 곳은 미나 미나 내리실 미나 미나 미남 만내리세요 미나 오빠 이번 내리실 곳은 <웃음> 감자 <감사합니다. 웃음> 이번 내리실 <웃음> 곳은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전에 빌딩 세우겠습니다한더한 더? 한